예, 안녕하십니까? 심동구 자유애국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심동구 제독 실전 이야기들어봤습니다 심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아 오랜만입니다. <웃음> 지난번에 설치다고유효가 네. 거리가 2주 전에는 그랬고 지난주에는 제가 사실 독감이 되가지고. 공을 기침해가지고. 예. 그근데우한폐렴이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뭐,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못 준단 말이야. 왜냐면, <웃음> 평소에 일단은 깨끗하게 매일 샤워 하고, 예. 환경 자체가 깔끔한 거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뭐, 전부 된장, 간장, 김치, 예. 뭐, 음. 전부 발효식품이니까, 예. 우리 몸 자체가 이게 바이러스 덩어리랍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면역력이 훨씬 좋아가지고. 아, 중국 사람 뭐, 예. 비교안 되죠. 예. 중국 그거 예. 그 뭐, 그냥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위생 상태부터, 그들어러워서그 좀, 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거기다 그니까 중국은 우리 뭐 심폐소생술이란 이런 게 아직 개념이 안 잡혀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차하면 그냥 119가 와가지고 이제 산소 마스크 꽂고 뭐이뭐 네. 전기충격기 갖다 대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의료 체계가 잘돼있어 가지고 네. 한국 사람들한테 별 그게 아닌데 지금 자꾸 정부가 속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그 정부에서 이제 초기 대응에 네. 실패해가지고 네. 20, 1월 21일날 처음 그거 네. 그 우리가 확진자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뭐 (13일) 동안 아무 좋지 않은 게 없어 예. 대통령은 무슨 저휴가거라고 양산가보에서 또여하구경 가고 예. 그 김정숙 여사하고 예. 그게 굉장히 한강이 지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 딱 이게 저 제압을 했으면은 예. 빨리 좀그 수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 좀 키운 측면이 있어요. 그, 중국 그, 그, 그, 제안하는 것도, 예. 그, 그, 우한, 그쪽에, 그, 허베이성? 예, 허베이성. 그 했는데, 예. 지금 그, 중국에, 전역으로 다 퍼지잖아요. 지금 그, 중국에, 확진자가 3억 명이고, 예. 중국 자체에서 76개 도시가 다 봉쇄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4억, 4억 명이 지금 이동 제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 기차역, 뭐, 떠서, 뭐, 이런게 전부 다 운행을 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서 오는 거 무제한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 정보가 굉장히. 정보가 잘못하고 예, 아니, 아니, 하니까 국민들이 좀 불안을, 좀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 이제 오늘 우리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또나눠져 예. 오스카상. 뭐, 제9 2회 아카데미 시장 식에서 이제 우리 기생충 오스카상을 받았다. 이게. 뭐 완전히 습관했던 부분이요. 그게 <웃음> 오늘 저 한시 반쯤에. 예. 제 시상식 하는 걸 보고 왔는데요. 예. 완전히 그 여섯 개 부분인가 그렇대요. 예. 거기에 그네 개를 완전 섞어내면서 최우수 작품상. 예, 최우수 감독상. 예. 그 다음에 장편 영화상. 아. 그 다음에 각본상까지. 예, 이거는 이제 비영어권에서는요. 예. 영어권 포함해서 이렇게 예. 네개 부분을 완전 섞어하기좀 드문 케이스고. 예. 비영어권에서는 이게 처음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예. <웃음> 저는 기생충 영화,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 그~ 애들 말이죠 그~ 입, 입, 입시 입 예. 부정하는 거 서류 그 위조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꼭 조국 그~ 저~ 입시 서류 위조한 게 많이 나왔잖아요. <웃음> 예. 동양대 총장 표상자부터 뭐~ 그게 하도 많이 나왔는데 그거 다 저~ 그~ 저 지금 저~ 기소가 됐거든요. 그 제목으로 근데 음. 기생충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약간 자파 성향의 영향, 음, 영화라는 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정부에 굉장히 이게, 저, 저, 이게, 예. 부담스러운 영화가 될 뻔했어요. 아, 기생충이?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 그건 예. 뭐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예.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웃음> 그 한국 영화사에 아주 예. 큰족집을 남긴 거예요. 혹시, 뭐, 각본 쓸때 조국이가 저기, 각본 참여한 거 아닙니까? <웃음> <사실은 모르겠어요. 웃음>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자기들 하던 짓을 그대로 지금, 뭐, 이렇게 드러냈겠지, 뭐. 그런데 하여튼, 우리, 그, 배우들이, 그, 저, 시상식에, 예. 나중에 이제 작품상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예, 어, 할 때, 거의 다그출연 배우들을, 그 다음에 작가까지 예. 나와서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자랑스럽고, 아. 예, 제가 정말 축하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예 저, 말도 잘해요, 예. 또. 예. 음. 그, 저, 아, 저, 사회 보는 저 아나운서, 저, 미국 그 코미디라는데 아, 예. 교포 이심 모에요 예. 굉장히 인기가 있다 더라고요 대부분이 아. 하여튼 우리나라 그이그 그 국민 그 수준이 예.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그시상식이던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웃음> 참 그래서 우리 공룡이 이렇게 나날이 가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가 기생충 우리가 우리도 기생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파란 집에 기생충 많이 살고 있는데 <웃음> 근데 한테 <하자> 기생충이라는 <웃음> 그게, 저, 어, 어, 감이 몸에 그냥 귀신 해가지고, 영양분 다 빨아먹는 예예. 아주 그냥 불레잖아요 사실은. 네? 기생충이. 예예. 굉장히 우리가 저탁 이렇게, 어? 느끼는 예예. 그 감정이 음. 안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정치권이, 문재인 정권이, 예. 완전 기생충 같은 그저 정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 그러니까 예. 완전히 그 나라를 그냥, 칼가 먹는 거야. 칼과 먹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을 그한걸 전부 다법그 포퓰리즘으로 말이에요. 자복지로 말이죠. 말이죠. 네. 해가지고 표 살라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사1로 총선이 지금 한두달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요. 네. 워낙 이게 실정이 많아가지고 네. 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카하라니까 결국 돈으로 네.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그냥 차 농촌에 있는 노인들부터 해가지고요. 막 퍼주는 거야. 예, 예. 그래 가지고 옛날에 그 한창 우리 부정 그 선거가 탈락했을때 예. 고무신 가지고 막표 아, 사고 하는 그런 예, 게 있잖아요. 예, 예. 심지어 는 현금 봉투로 가지고 돌리고 음, 말이에요. 꼭 그러한 짓을 연상시킬 정도로 음. 돈으로 지금 다그 지금 그만회하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지금 우리 국민성이 예. 굉장히 우리나라가 저저 저, 저 세계 문맹국이잖아요 예, 예. 국민 소득이 맹맹식이 3만 불을 넘는 5천만 예. 인구 중에 예. 그래가지고 3만 부를 돌파한 나라가 세계 7 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 나라에서 이게 통합니까, 지금? 예. 그게 국민들을 아주, 어, 너무 쉽게, 예? 보, 본, 거예요. 예. 이, 이, 정부가 굉장히 착각, 심, 심한데, 지금 사상 초유의 그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13명을 청와대 뭐, 어? 민정비사관부터 해가지고 쭉다그기소를 예.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검찰에서? 예. 그것도 검찰, 뭐, 인사 학살을 하고 예. 완전히 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말이에요 오도 가든 못하게 해 놨는데 지방 발령 나기 딱 이틀 전에 그걸 기술을 해버렸다 그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말이 없어요 음. 왜냐면 청와대에 그~ 저~ 팔개 비서관실이 다 일로 가돼 가지고 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걸 완전히 그~ 선거 부정을 음. 그, 그~ 저~ 개입을 했는데 부정 선거 예. 개입을 했는데 음. 아직까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요. 예. 아무런 말이 없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집권유당도 마찬가지고. 예. 할 말이 없겠지, 자기들. 근데 이건 사실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직접 해명이 돼요. 아니, 그게. 예. 그 공소장에. 예.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31번. 예. 또 조선일보 같은 35번.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정도... 직접 나와요. 음,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예. 저 표현이. 예? 예, 예? 특히 대통령과. 예. 대통령을 보좌하는 뭐 이렇게. 예, 예. 참모들. 예. 예. 이거는 굉장히 이거, 그 저, 저, 저, 그, 선거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그 강조가 처음에 서문에 나온다고요 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란 직접 표현이 서른, 한번 또는 서른다섯 번이 나온다는 네, 예,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돼요, 사실. 근데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그렇게 최순실 따지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예. 그게 전부 조작이야. 예. <웃음> 근데 하여튼, 일단, 뭐, 헌재까지 그 판결이 나가지고, 예. 지금 감옥 계시지만은, 예. 어, 거기에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 직접 사과를 몇 번씩 했잖아요. 예. 자기가 지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은, 예.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다 했단 말이에요. 예. 사과를. 예. 한마디도 없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예. 이거 아주 그 나쁜 거예요. 아주 기생충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어, 탄, 그, 뭡니까, 우한폐렴. 예, 예. 그, 정부에서는 음. 뭐, 중국에, 예? 눈치 본다고, 우한폐렴 말을, 또는, 제가 보기엔 중국폐렴이거든. 예. 예. 우한은 중국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우한폐렴 말을 가능한 쓰지 마라. 예. 해가지고, 뭐, 신종, 신종 코로나. 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짜 좋다, 이가 뭐, 뭐 돼. 코로나 바이러스인런데 지금 청와대가 웃기는 게, 어제, 청와대 근무 소독을 하고 말이에요. 예. 공중에서, 예. 어? 초밀입자 소득액을 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에? 예? 그럼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국민들은? 예. 불안해 죽고 있는데. 그 예. 근데 청와대의 그러한 행동 자체가, 국민들한테 더 불안감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뭐 진천도 가고, 그, 그, 그 저, 우리, 저, 중국에서 소송해 온, 예. 우리 교민들, 예. 우리 국민들, 그, 저, 뭐, 그 위로하러 간다고 갔잖아요. 근데, 우한 변형그리도 걱정하지 마라. 뭐 다, 그, 뭐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는데, 정작 자기들은, 예. 청와대만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이런 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 패트리트 미사일이잖아요. 그것도 청와대 재산에또 갖다 놨다. 그런데 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없다고, 예. 어? 비핵화에 그렇게 자신한 사람들이, 예. 자기들은 또그 패트리트 방어용, 어. 근접 방어용, 그, 저, 패트리트 미사일 을또 요기 미사일, 배치하고 말이에요. 사드도드도 반대했잖아요. 사드 반대하고 자기들 반대 놓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다음그 전에는 그 작년에 그 <웃음> 탄저균 그 그때 그 미군 부대 그에 탄저균 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 또 탄저균 백신을 또전 대만 구입해 가지고 예. 또이 악적을 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이이이 증거는 이, 이 말이에요. 예. 국민들의 어 안전 예.보다는 자기들 안전 우선이야. 예.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그 패트레트 약이 나와서 그런데 패트레트 그거 어디서 빼온 줄 아세요, 그거? 그, 경상도에 있던 거 빼온 거예요. 왜? 야, 아. 경상도에는 사드가 있으니까는 패트레이트 없어도 되지. 아. 이러고 빼와놓고, 사드는 또 가동 못하게 해버리고. 나쁜 놈이. 그러고, 아, 우리 그, 뭐. 공중에서 그, 저기, 청와대 방역했지 않습니까? 음. 방역, 하기 전날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중국 대사가, 신임 대사가 와가지고 악수하고 뭐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 사람이 오고 나가지고, 돌아가고 나가지몇 시간 만에 9일날 방역하겠다고 바로 보도해 버리고 9일날 방역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하고 대사가 왔다 간그 조차도 재수 없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없는다고 그러놓고 중국 사람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럼니 그러니까 하여튼 저 정부가 기본 조치를 그게 모든 전문가들이 음. 방역 전문가들 저 많잖아요 예. 제일 저 기본적인 조치가 예. 유입을 차단하는 거예요 예. 그저 바이러스를 예예. 보유한 가능성이 높은. 예예. 그게 결국 중국이잖아요. 예예. 그럼 중국 거를 전부 다 그저 입국을 차단해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적거리고 한참 지내서 이제 후베이성에서 오는 거만 차단을 했는데 예예. 지금 중국 전역으로 다 퍼지버려요. 그니게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 아까만 얘기했지만 은7 6개 도시가 다 봉쇄가 되고 사억 명이 무려 이동을 제한시키 날 정도인데, 예예. 우리나라는 중국 국내 예. 그 조치보다 못한, 못한 거란 말이야. 완전 무방비로 그냥 수수방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 안해안에는 거예요, 지금. 중국 하는 거죠. 중국인들이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죠. 예. 그러니 지금 저, 곧저 3월 그 대학 개학하면은 중국 유학생만 10만 명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조치는 안 하고 대학한테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예. 예. 그 자기들만 살겠다고 저 청와대 소득이 예. 하고 앉아있고 예. 아주 뻔뻔한 거죠. 예. 예.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국가를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당연히 이거, 이거 오해인지 몰라도 이거 오해를 당연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예. 하는 그저 처신 자체가. 예. 예. 그 아무 상간에그 하는 짓이 기생충 같습니다. 그,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지금 완전히 안에 내전, 내란 일어날 정도로 지금 민심이 안 좋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김정은이 차라리 이거 좀, 좀 흉내라도 좀 내라. 김정은이 그렇게 많이 짓기 쉬웠는데, 예. 북한은 바로 그냥 중국하고 그 북한 국경을 표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한 이거 딱 터지자마자. 예, 예, 예. 예, 그러니 예. 일체 중국, 아니, 근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북한이 얼마나 많아요. 그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표시할 정도인데, 예. 뭐 북한 뭐 그렇습니까? 몽골, 뭐, 주, 북한하고 중국하고 직경하고 있는 그 국가들 대부분이 예. 다 그냥 피 f 를렸잖아요 그 뭐지 미국하고 일본 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 탈북자도 야 강제 북송 시키지 말라고. <웃음> 그 관심만 그 그리고 신종 안심. 코로나 바이러스 그건 북한 애들이 그랬으니까 한국에서 그랬는 겁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게 이 정부가 뭐 기생충 얘기부터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기생충 같은 정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박멸을 해야 돼요. 예. 차제에. 그런데 그래도 국민들이 그 대한민국에 예. 소위 그 애국가에도 놓어지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예. 예? 정말 그저 대한민국 그냥 이렇게 험황하게 음. 허무, 그 아주 그 어? 악질 정권에 의해서 예. 악질 정권 폭증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예.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는 예.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다안 누르고 말이죠. 예예. 워낙 이게 문제인 걸 개판을 치는데도.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희망이 보이는 게 한겨레 대표가 그저께 종로 출마 선을 언 했죠. 예예. 원래 제가 저 종로 출마 한다고 그랬죠. 아 그니까 러안 예. <웃음> 하길 잘했는데 워낙 저도 좀 답답해 가지고 내라도 나서는 게 맞지 않느냐 예예. 해가지고 종로에 뭐 제가 좀그 승관이 뭐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소문이 나가지고. 예. 뭐 정치, 거물급, 정치 신인이 뭐, <웃음> 뭐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할 <웃음> 때, 예. <근데> 제가 <웃음> 너무 좀 무리하게 에, 하는 거는 내가 자제하는 게 맞다. 음. 분명히 한국당에서, 음. 자유국당에서 한 어, 한교안 대표가 출마할 거로 정 봤거든요. 예, 근데 예. 출마를 했잖아요. 아, 예. 비판도 예. 많았지만은, 좀 떼는 가 있지만 하여튼 용단을 내린 거죠. 예, 예.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리더십이 아마 한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굉장히 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뭡니까 새로운 보수당? 예, 예. 어제인가요? 그저 자기가 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겠다 예. 하면서 자기는 불충선언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극격히 집 자유한국당으로 힘이 쏠리고 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 어제 무슨 그 대학생 음. 정치 평론 프로젝트라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전공자들이라는 음. 요소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종로 각지에 다니면서 기클 여론조사를 이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아, 붙이는 거, 예, 예 봤어요. <웃음> 이낙연, <웃음> 딱둘 있어요. 이낙연, 황교안, 딱둘 예. 있는데.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거의 더블 숫가로 황교안 예. 대표가 10세로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근데 실제 기클해 보니까 199명이 붙이는데, 예. 예. 거의 이게 더블 숫가의 3배, 3배. 예. 3배로 황교안 지지가 높아요. 예. 거기 보니까 144 황교안. 이낙연 55일이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뭐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예. 또 무작위로 지나가는 분들이 음. 한국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기원 대표가요, 예. 이낙연 예. 그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을 상대해야지, 왜 이낙연? 문재인, 뭐. 문재인만 공격하면 돼. 왜냐면 하이거는정권심판이 그 정권심판이지, 정권 종로에서 이낙연 같은 사람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제압 보면 압승할 겁니다, 압승. 한기원 예. 자유한국 대표. 저는 네. 저 네. 제가 네. 손에 자을치어서 <웃음> 제가, <웃음>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사이로, 그, 체제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선 예, 예, 예,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이 막으느냐, 안 막으느냐. 예, 예. 완전히 자파 독재 정권을 연장시켜 주느냐. 아니면 이걸 정권을 갈아치우느냐.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것이냐. 예, 예. 이게 기로에 서 있는 선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기에래서 그 제가는, 저는 제가 보니까, 음. 어, 자유한국당이, 그 음. 200석 가까이, 이제, 어, 압성할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 자, 자고를 쳐 <웃음> 뭐... 그래서, 예. 이게 그 기생충 박멸하듯이, 예. 완전히 차제의 사회로 총선을 통해서, 예. 완전히 저, 썩은 그, 저, 반국가 세력. 그게 예. 사실 기생충이거든. 그죠. 예. 대한민국이 기시하는 기생충이거든. 예. 왜냐면, 저,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이잖아요. 그죠, 예. 주사파. 예. 예. 이 완전 장화하는데, 청와대에도 뭐, 뭐저저 국회도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예. 그 다음에 뭐, 사법부, 언론, 뭐 온데 뭐, 노동계, 예. 문화예술계, 전부 이게 지금 다 종종 뭐 있는데, 전부, 전부 기생충 같은 세력이거든. 예. 그래서 이번에 예,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 성경에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날에 완전히 쓸어버리기 전에, 이, 고통과 환난을 줘가지고, 고통과 환난을 준다, 뭐 그런 내용인데, 네, 회개하라고 주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막, 나로 망하는 것 같아, 기도도 하고, 저도 교회 안 나갔는데, 내가 지금 철학회비도 나고 오 그러면, <웃음>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역사도 공부하고, 세계사, 국제정세, 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거 아닙니까? 그, 뭐, 무슨 보수 유튜브 방송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언론사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예. 이 정권이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을, 예. 너무, 어, 어 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예. 예, 얕잡은 거야. 예. 예? 그런데, 아, 국민의 80%가 예. 대학을 지금 진행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예. 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문맹국이고, 예.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이 모르겠지 해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퍼고가지고 포퓰리즘 복지를 돼, 하면은 예. 이게 자기들이 지지하겠지? 예. 이렇게 착각하고 또 예. 언론을 조작하고 말이죠. 여론 조작해가지고 통계까지 조작하는 통계, 거아러니까 예. 이게 예. 저는 이게 한계점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국민들이 거의 다낀것 같고 예. 어 그래서 이번에 4.15 총선이 예. 아마 이 정권이 기생충 박멸하듯이왜 기생충 박멸하면 기생충약 먹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다 그렇죠, 예. 뭐, 그,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예, 식으로 예, 예. 이게, 이게 사회로 정수를 기생충약이에요. 아무 예, 예, 예. <웃음> 아, 근데 이사람들또뭐 부정선거 분명히 준비할 겁니다. 이, 이번에 네. 그, 하는 이야기가 사전 투표를 절대로 하지 말하더라고. <웃음> 그 바꿔치기하고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무조건 본 투표 날 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얘기가요 예. 자유 통일당이 얼마 전에 예. 며칠 전에 창, 저 창당했잖아요. 예, 예. 김문수. 아 예예. 예. 근데 그 김문수 대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예. 어, 김문수 대표가 제가 출전해 가지고 방송 단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지난주에 제가 만나 보게 됐었는데뭐 예. 김문수 대표가 자유 통일당을 창당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근데 자유한국당에는 굉장히 긴장을 준 거예요. 왜냐 예. 자유한국당이 막 급격히 뭔가, 뭔가 변화가 보이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그 통합하는 것도 핵심과 통합 아그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근데 예. 핵심하는 그게 나는 보이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우리가 어, 희망을 걸어도 되는데 그 부정선거 예. 문제는 자유통일당에서 이미 그 조직을 출범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부정선거 그 감시단 예. 예. 예. 그런 예. 걸 예. 그냥 안 두겠다는 거지. 근데 아.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예. 부정선거 감시 조직을 예. 만드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십살이 그, 저, 그 부정선거를 예. 해가지고, 예. 뭐 특히 사전투표하면 그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예. 가능한 사전투표 하지 말자, 이런 예. 운동도 있는데, 그건 너무 그, 물론 대비는 해야 되지만은, 그걸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절대 지금 이게, 예. 이 정권이요, 예. 울산 그 송치로 시장 그 부정선거, 예.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예. 부정성 이거 하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폭발합니다. 예, 예, 폭발, 예, 폭발, 니다 폭발. 그래서 자유당 때그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예. 유승만 대통령 전혀 그 취시한 적도 없고, 예. 자기가 해당도 안 돼. 예. 그 이지붕 부통령 때문에, 예, 그죠. 이게 저 조직적으로 부정성을 좀 했단 말이에요. 예. 어? 예. 그, 그 발각이 나가지고, 예. 거기 그때 내, 그, 내무부 장관인가요? 예.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했잖아요. 다 사형당했어요. 근데 이기 그, 이분 부통령. 자살했잖아요. 전부 그 일가족 다 자살, 자살했거든요. 자살하고 그 관계자를 다 전부 사형 사형당하고. 전부 네. 사형당하고. 근데, 위성만 대통령까지. 예. 하야하고. 한국거 스스로. 예. 하야했잖아요. 근데 예. 자기는 하야가 아니고. 예. 아, 국민들이 이게 예. 내가 잘못했다고, 독재했다고, 이 하는 거는 자기가 보람 있다. 예. 얼마나 훌륭해요. 예.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원하면은. 불러나겠다. 예. 그래, 저, 물러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나, 지금은, 예, 그 당시 3위로 부정선거 비교도 할수 없어요.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는요. 예, 예. 아마 10배, 100배가 더 심하, 심하다고. 이게 예. 완전 히와대에서 조직적으로 한게다 나왔거든. 근데 이거, 이, 이 상황에서요. 예, 예. 뭐,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뿐만 아니고, 예. 뭐 워낙 악재가 많습니까? 이게 저, 실증이. 저 예. 예. 국 끄는 부대가지고이 완전 국민들의 가치를 전도를 시킨 거거든요. 아, 저희를 완전 실증시킨 거야. 저, 예. 저,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예. 그들 큰 분소를 뻥뻥쭉 1년 내에 핵 폐기했는데 핵 폐기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아, 아무도 없고 더 늘어나고 예. 미사일도 예. 더 고도화되고 완전히 그냥 사기 어, 사기극한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예. 그게 문재인 이건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짓말 정권이거든 예. 이게 국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예. 절대 이번 4.15 총선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이요 예. 저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그뭐 플러스 4 있잖아요. 예. 범 여권 예. 뭐 정의당 포함해서 예. 다, 다 합쳐서 1 0 0석못 얻었습니다. 저는 아, 아, 확실한... 소멸될까 예. 하든 여 국민들 안심하시오 지금 민변 민, 민, 민 민변 출신 변호사가 탄핵 이건 탄핵이라고 그런 그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변까지 민변 예. 변호사까지 예. 오늘 보니까 어 한변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저 한반도 인구가 예.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거기 예. 대표 변호사가 저 김태원 변호사거든요. 예. 그분도 저잘 저, 저 알아요. 왜냐면 예. 제가 1심 때, 두구 저, 들어온 잠, 박근혜 대통령, 예. 무더, 그에 가 아직도 재판받고 있는데, 1심부터, <웃음> 1심에 그 행사권, 무료로 변호 해줬거든요. 예. 저 한변에서. 근데, 예. 오늘, 한변 소속 변호사 475명이, 예. 성명 발표했어요. 아... 네, 부정선거 이거 밝히라. 예. 예. 아... 그게 그렇구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나는 교수님들 다 들고 오려고, 뭐. 자, 하여튼 국민을 하여튼, 야, 뭐. 그끝나면중국과 건... 같은 문재인 정권, 예. 박멸의 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명이 지금, 예. 하느님이 보호하사. 지금 우리나라 만치고 있습니다. <웃음> 이번엔, 이번에, 예. 이번에, 문재인 정권 사라지고 나면 북한도 사라지고, 중국 무너지고, 뭐요 차원 만주까지 그냥 다 우리 영역이 될수있겠군 중국 끝났어요. 중국 끝났어요. 북한도 예. 끝났고. 이거, 예. 이거, 중국 저 붕괴 안 하는 거 보십시오. 붕괴합니다. 지금 왜냐면, 하 5년, 저, 소련이 1991년도 붕괴했잖아요. 소련방이. 예. 근데, 5년, 그 5년 전에 체로노빌 분자 아, 사건 났잖아요. 예. 그게 여파가 있다는 얘기였 있어요. 아, 그게 해가지고 저 소련 연방 해체까지 아, 왔는데 물론 레이건 행정부에서 스타워스 있잖아요. 예. 그게 가지고 막 <웃음> 과잉 과도하게 이제 그 재력도 안 되면서 예. 군비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이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예. 거기다가 체로노빌 영향까지 있어 가지고 공개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예. 우한 이기예요 중국 공산당 정권있잖아요 예. 붕괴 도화선을 본. 예. 저는 그리고 이게 북한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예. 북한 지금 저 외화가 다 말라가지고 예. 김정일 통치장 그말라간다 예. 이게 리더십 자체가 가짜. 이게 우상화 리더십 자체가요. 예. 붕괴. 북한은 저 김정일 리더십 붕괴도 끝 끝이거든요. 예. 전략적 중심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상태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까지 붕괴할 어. 할 것을 자를 그 기승 사실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의 기회까지 올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자유 통일된 통일 한국이요, 예. 아마 미국이 저 동부가 이쪽은요, 예. 통일 한국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다 컨트롤. 예. 예. 이제 그걸 저저 저 게임 체인지 역할을 다 하는 거고, 이뭐저 예. 저 중동 쪽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아마 갈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는 희망이 보이는. 예. 그런, 게 제가, 저, 저, 문재인 정권 때문에 하도 이게 막 열이 받쳐가지고, 아, 진짜 제 스트레스를 못 받았다. 근데, 결정적인 건한교환 대표가 종로에 제가 출마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도 출마하는 말람 아, 이거 되겠다. 음. 이게 진짜, 자유한국당이 필승한다. 나, 우리, 저, 우리, 저, 뭡니까, 우리 제송님을좀 모셔가십시오, 저기. 아니, 근데, 저, 고성국 TV에서 8월 14일 날, 작년 8월 14일 날, 네, 네. 시리즈로 10회를, 예. 어, 4.15 총선 필승 진략. 예. 아, 필승대 진략이라는 제목으로요. 예. 시리즈로 그 토론을 했거든요. 예. 근데 첫토론에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아... 국회에서 토론을 했어요. 예. 패널로 가 참여했는데, 나머지 네 분은, 예. 어, 저, 두, 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또는 예. 정국회의원 뭐, 한계의원, 예. 뭐, 뭐, 뭐, 등등 해가지고. 예. 토론 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음. 자유한국당이 이, 이, 상태는 곤란하다. 예. 이 표가 지질이 지안 올리니까 좀 이렇게 바꾸면은 음. 예. 충분히 이거는 생산이 있다. 음. 그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그 뭐, 제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예. 분명히 자연환국당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 마음이 지 얻는, 그 쏠리는 정책을 예. 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까 이번에 필사합니다. 네. 아니, 필승에 뭐가 아니라, 제동님을 좀 모셔가라. 아니 제, <웃음> 제동님을 모셔가야지. 뭐 제가 뭐, 저, <웃음> 음. 하면은 뭐, 또 가서. 어, 그래, 아니, 도움이 되면 모셔 가야지. 그 아, 제동님을 좀, 국회로 모셔가야지.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뭐, 더러운 잠도 던졌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도 표로 확 땡길 거고, 그러고 미국에 워칼리지 나오셨으니까, 는 미국하고 라인도 있을 거고. 뭐, 그래야지, 좀, 뭐, 희한한 애들 <웃음>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진다 같은데. <웃음>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또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